여러분들과 함께 분자영양학 챕터 9입니다.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물질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이 파이토케미칼이 유전적인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음식, 식품 속에서 보시면 은이 색깔에 따른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합니다. 를 대표적인 것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이와 같은 케일이나 키위, 아보카도, 브로콜리 이런 쪽에서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종류들이 보면 루테인, 그다음 뭐 지젠틴, 뭐 아이소플라본, 인돌, 셀포라판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눈 눈의 건강, 뭐 혈관, 폐, 간 기능 세포 건강과 어떤 상처, 뭐 잇몸 건강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와 같은 파이토케미칼들이 존재한다. 다음, 주황색, 노랑색 계통에 주로 오렌지, 호박, 당근, 복숭아, 바나나 이런 쪽에 들어있는 뭐 루테인, 베타카로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 히스, 헤스페리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로, 어디, 눈 건강, 면역 기능과 뭐 성장, 성숙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수박, 석유 토마토에, 수박의 라이코펜, 콜세틴, 엘라아직 에시더, 엘라아그산, 뭐, 스페리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자, 이런 뭐 DNA나 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어떤 관여를 하더라. 그러는 내용이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색 자주색 계통은 주로 자두, 포도, 블브베리 뭐 가지 이런 쪽에 안토시아닌 계통입니다. 그 다음 레라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체 내에서는 장내 혈관 뼈 건강, 인지 능력, 뭐암 대치, 노화 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다음 주로 흰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는 양파만을 벗은 위에 에피가로 카테킨 갈레이터, EGCG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그다음 알리신, 쿨세틴 인돌. 자, 뼈 건강이나 뭐 순환기 혈안, 혈관 기능에, 그리고 암 혈관 질환 예방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파이토 케미칼들입니다. 구조 종류별로 구조식을 크게 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 계통입니다. 카로티노이드 계통. 그다음 알카로이드 계통의 카페인.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 다음 슬포라판입니다 질소를 포함하고 황도 같이 포함하고 있, 있습니다. SONCS 그 다음 황을 포함하고 있는 IR1 r 이두 개의 R 릴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부분이 R 릴입니다 아릴 가지고 있는 다이아릴 설파이드설파이드그다 터페노이드. 자,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놀링을 가지고 있는 페놀릭스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하이드록시 시나믹 애시드라는 크로로젠닉 에시도 크로로젠산이라고 이름 부르는 자 벤젠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릭스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게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와 같이 육각 고리, 그다음 육각 고리에 이 산소 산소 키통기, 그다음 오각 고리.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보노, 아이소플라보논, 안토시아닌, 플라본, 플라본올. 끝에 올 그러면 알코올이고 온 그러면은 키톤. 그다음 온 키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자. 고세틴입니다. 고세틴 콜세틴. 그 다음 레스, 레스베라, 레스베라트롤 레스베라트롤 이라고 해서 페놀 타입이고 그 다음 이와 같은 물질 구마린 자, 구마린 이거는 리그난이라고 부르는 자, 이와 같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페놀 타입. 크게 나누가 이 페놀 타입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왔는 앞쪽에서 본 내용에서 이 페놀 타입에서 R1, 2의 이환기가이와같이 다른 종류의 치환기가 결합됨으로써 각각 다른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파이토케미칼 구조식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R1, 2, 3의 각각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패널 타입의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카테친, 카테킨, 갈로, 카테킨, 에피갈로, 카테킨 이름이 다양한 이름들이 각각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름이 불려집니다. 마찬가지 R1,2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다음 카로티노이드 <웃음> 대표적인 것이 베타카로틴, 그다음 에, 뭐 이게 루틴이고요, 라이코펜입니다. 자, 라이코펜, 수박에서 들어있는 라이코펜. 그다음 이제 터피 트라이 터피노이드. 자 이와 같이. 육각고리, 세개의 오각형 고리 구조. 자, 이 구조에서 지금 R1, R2, R3 부분에 각각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진세노사이드입니다. 대표적인 자, 우리 인삼 산삼에 들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대표적인 것이 진진세노사이드 RB1, RG1.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GLC는 글루코스 약자고요. 이거는 RHA는 람노즈 지환기, 그다음에 ARA는 아라비노즈가 지환되어 있다는 물질입니다. 인돌. 앞쪽에 보셨고, 아리움 보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활성산소종입니다. 자, 약자로 Reactive Oxygen Species에서 ROS 이렇게 약자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한 상태의 산소가 아니고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산소 활성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만히 있진 못합니다. 다른 액티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활성산소종의 대표적인 게 과산화수소. 그 다음, 수산기 라디칼입니다. OH라디칼. 그 다음, 슈퍼 옥사이드. 자, 이런 것들이 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체 다른 분자들과 쉽게 산화 반응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 결과 세포나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종이 너무 과량 발현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큰 문제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이 활성산소종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잘 컨트롤 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과산화수소 혹은 뭐 어떤 산소 라디칼에 의해 가지고 활성산소종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미지 발생원에서도 생길 수 있고, 포록시점에서도 생기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산소호흡의 결과로서도 과, 과산화소소 발생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포질과 그다음에 핵속에 유전자 발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종이 결국에는 많이 발현된다는, 것은, 많이 발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 대개 이와 같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활성 산소종에 의해 가지고 MAPK a s 스케이드라고자 이거는 에 마이토겐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키나제입니다 우리가 유사분열이 아주 활성화시키는 어 단백질 인산화 효소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세포를 굉장히 바로 증식 분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이와 같이 파이토케미칼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자, 세포 사멸을 그다음에 뭐 세포 자, 염증 반응에 관련된 NF 카파 B 활성화 그다음 파이토케미컬 표적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건강에 적신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이 염증 반응이 이렇게 해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이 요인을 이 요인을 이 파이토케미칼이 이 과정을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염증 반응을 일으킬 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스팽고 마이엘린이 염증 반응과 셀라미드의 세포 사멸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사멸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스팽고 마이엘린이 세라미드를 통해서 세포 사멸을 활성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는 사멸이 되줘야 됩니다. 사멸을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라미드 라고 러는 것이 사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대개 보면은 이 밀락 같은 지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스핑고 지질 계열인데 에 인간 피부 표층에 존재를 합니다 그 주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분 증발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도 해주는데 이 역할만이 아니고요 어떤 다양한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고 세포의 분화 정식 세포 사멸, 사멸에도 조절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관여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세포 사멸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유전적인 어떤 기능과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와 같이, E, G, C, G, 뭐, 제니스테인, 커쿠민, 자,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 자, 염색체에 이제 유전자 발현을 억제를 하거나 이렇게 풀어서 유전자 발현을 활성을 하거나 여기에 이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며칠화, 며칠화에 매칠화와 탈매칠화에 대해 가지고 관여를 합니다. 자, 매칠화, 매칠화에서 지금 셈이 관여를 합니다. 자, 셈이 매칠화에 관여하는데 매칠화를 자, 시키는 것이 혹은 매칠을 푸는 것에 각각의 이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자, 셈을 약자로 S-아데노실메치오닌 약자입니다 S-아데노실메치오닌 이게 세은 메치오닌이 시스테인 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셈이 하는 역할이 메칠기를 옮기는 데 관여하는 기질로 작용합니다 대부분 간에서 생성니다 실제로 이쌤이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대사 반응에 관여해요. 뭐 핵산이나 단백질, 지방 또는 2차적인 대사 산물과 같은 다른 기질로도 메칠기를 전달합니다. S-아데노셀메치오닌 약자 쌤 기억을 좀 합시다. 그 다음 시르투인, 시르투인을 한번 보고 가시고 그 다음, 각각, 파이토케미칼이, 파이토케미칼이, 자, 핵에서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암 유발을 할 경우, 억제를 할 경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파이토케미칼이, 완전히 지금 다 밝혀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연구되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직접 이 파이토케미칼이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뭐 직접 유전자와 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꼭그 결합하는 작용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표적세포의 막수용체에서 결합해서 신호전달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작용하는 신호전달 과정은 크게 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호전달 과정, 그 다음 세포 사멸과 세포 주기에 관련된 신호전달 과정, 그 다음, 염증 반응의 신호 전달 과정, 그리고 염색질 재형성이나 아니면은 후생적 조절에 관여합니다. 이와 같이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항산화 작용, 항산, 항염증, 그 다음에 면역 증강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파이토 케미칼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